잡아 좋아 잡아 잡아 잡아. 아, 아,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hawas hawas h n w a s ha ha ha ha ha ha ha h a 에이 이레파차시다가사가스가바가